네 채널 제가... 네관련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오늘은 오너드라이버에게 아주 유용한 아이템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가지고 나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 이게 드레멜사의 전동 공구인데 깔끔하게 생겼지 정식 명칭은 좀 길어 드레멜 파워 스크러버 무선 클리닝 PC10이라고 돼 있고 일단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볼까 헤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소프트한 것부터 중간 단계 그리고 좀 하드하고 거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가 달린 것도 있고 요건 재밌게 생겼지 세제나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캡이야 요렇게 작업이 되는 거지 또 충전식이라서 USB 충전잭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동튜뷰 가격이 얼마나 될까 내가 아마존에서 직구했을 때 가격이 49달러 이게 생긴 것도 깔끔하지만 여러 곳에 응용에 사용이 가능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에 응용에 사용하고 있지 동튜뷰 그래서 어떤 어떤 곳에 응용이 가능한지 내가 오늘 동티뷰한테 한 가지씩 가르쳐 줄게 첫 번째 가죽 시트 클리닉 동티뷰 요즘 가죽 시트들은 기능이 다양해지고 특히 작은 구멍들이 많고 청소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여기 스크러버에 브러쉬를 끼우고 작업을 하면 구멍에 이물질이나 찌꺼기를 청소하기가 편하고 마무리를 스펀지 패드로 하니까 작업이 상당히 수월해졌어 두 번째 자동차 유리 유막 제거. 동티뷰. 자동차 유리에 생긴 유막을 제거하려고 하면 유막 제거제를 손으로 힘주어 닦아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고무 커버를 하고 작업을 하니까 힘들지 않고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어. 세 번째. 도장면 스크래치 제거 동티뷰 자동차 도장면에 생긴 작은 스크래치들을 제거하는 작업에도 응용이 가능한데 우선 나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손으로 작업한 후에 마지막 공정에 광택을 되살리기 위해서 응용을 하고 있어 보는 것처럼 네 번째 자동차 실내 바닥 클리닝. 동티뷰 자동차 매트를 걷어내서 보면 청소기로 아무리 빨아내봐도 쉽게 제거가 힘든 모래나 흙이 박혀 있어서 깔끔하게 청소가 되지 않았는데 스크러버에 브러쉬를 끼우고 바닥에 대고 돌려주면 모래나 흙이 튀어나오게 되고 청소기로 빨아내면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거지. 다섯 번째. 도어 트림이나 플라스틱에 묻은 찌든 때 화장품 자국 제거. 동치뷰. 오랫동안 누적된 묵은 때와 찌든 때, 그리고 화장품 자국 등 오염이 된 곳을 클리닝할 때도 응용이 가능한데, 일단 오염 부위에 APC를 살짝 뿌리고, 부드러운 패드를 붙이고, 돌려준 다음, 타월로 살짝 닦아주면 묵은 때와 찌든 때 등을 편하게 클리닝하게 되는 거지. 여섯 번째. 금속 몰딩 변색, 또 백화된 것 클리닝, 동투뷰 자동차 외장의 금속 몰딩은 시간이 지날수록 백화되고 잦은 세차로 세제에 의해서 변색이 되는데 이럴 때도 금속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닦아내면 깔끔하고 쉽게 작업이 가능한 거지 동티뷰 그 외에도 천정 클리닝 휠 클리닝 매트 클리닝 등 응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 동티뷰 이게 또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욕실 타일 뭐 가스레인지 후드 싱크대 운동화 세척 등 아주 다양한 곳에 쓸수 있고 요즘 캠핑도 많이 다니잖아 나 얼마 전에 캠핑을 갔다가 숯불 바베큐를 했는데 석쇠를 닦을 때 하고 코펠에 음식 태운 거 닦아낼 때 아주 잘 썼어 아 시청자 여러분 협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윤생이 사용해보 보니까 이런 내용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 올리게 됐습니다. 부피도 작고 하니까 셀프 세차 하시거나 집에서 또 캠핑장에서 또 다른 여러 곳에 응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차는 랩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